아침부터 맨 날벼락 이런 표정. 자. 아마 누구야? 엄나엄나 음. 엄마 엄마야? 엄마 엄 엄마 이따가 맛있는 거 사올 거야, 재경. 아니 예쁘게 안 웃으면서 가야지. 재경아, 이모가 맛있는 거 사올게. 이모가. 네. 재경이 맛있는 거 사올게. 갔다와 아, 엄마 갔다 올게. 네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 <웃음> 안녕. 이하세요모가 신발 신겨줄까요? <웃음> 졸려. 기현이 가자. 이모빠녕이빠이한이네이네빠이이잘 이모 네, 갔다 안녕. 어? 이모 와. 졸려. 안녕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잘 갔다와 갔다와 이제 빡빡 다와 진짜 미용 개성있게 했네 우와. 안녕 야, 야, <웃음> 아기. 바람 부네. 바람 많이 부는데. 기부아꽃창 들어가도 돼? 오늘 네. 예, 가 아니라. 예. 좀만 끌려 오자. 바람불어 배진하고 출발할게요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뭘 어, 차? 진짜? <웃음> 오케이 일어나자마자 굴러올거야 다음에 어 오랜만에 타서 따라왔어. 수고하셨습니다 네. <웃음> 좋다요. 좋아요. 물 저기 확실히 물 좋지. 어저안주 좋더라. 나울 나울 네. 아예 생각 없이 탔어. 생각. 생각해야 돼. 귀웃. 응. 랑달라 힐링 했어 자 업을 데 뒷발을 으 눌렀다가 응! 업을 해. 자 그럼 가던 거를 브레이크로 잡고 그이게 겨울동안 작게 만들어놨어 잠있던거 아우 토할 것 같아 지금 아, 진짜? 자 수면 상태 양호합니다 그냥 타시면 될것 같아요 Okay! Okay! 아이 업이 되는 거고 알았지 어! 왜 업을 왜 해야지 되는지 응. 엄마가 내파 그니까 유가 엄마의 삶 집에 가기 싫어 아. 애기 데리러 가야돼 유이이경잘 놀고 왔어? 아까 이모랑 헤어져서 슬펐지 재경이 퍼고 싶대 이모랑은 퍼룩하고 너되요 하,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